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목소리이거보다 <웃음> <너무> 이게... <웃음> 그냥, 그냥, 이거... <웃음> <이거보다>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뭐가 이생 이거 <웃음> 이것도 겁나 웃남이 <웃겨>.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? 미쳤다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어떻게 생기이 <웃음> 거야? 이거 어린이애로 어린이 아, 어린이 어린 바뀌는 거나 <웃음> 어. <웃음> 가고 있는데 갑자기 <웃음> 아 <웃음> 미쳤어. 우리 나중에 얼굴 이렇게 변하면 어떡하지? <웃음> 아이 미쳤어 이거 진짜. <웃음> 형이 세이렇게될 어떻게 저렇게잘 어울리냐? 아형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.